여러분 안녕, 감자공주예요. 오늘도 재미있게 듣고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냥파리 소녀 흰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 성냥파리 소녀가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작은 소녀는 꽁꽁 언손에 입김을 불며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고 소녀를 지나쳤어요.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집으로 가느라 바빴지요. 갑자기 마차 한 대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달려왔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마차를 피하려다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소녀가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져버렸지요. 마차가 지나가자 소녀의 신발도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졌어요. 아, 어, 내 신발! <웃음> 소녀는 맨발이 된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쏟아졌어요. 성냥파리 소녀는 꽁꽁 언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소녀는 늘 폭신한 스웨터와 따뜻한 옷을 주시던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얼마 전 돌아가시고 더 이상 성냥파리 소녀 곁에 계시지 않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웃음> 나 절대 울지 않을게요. 할머니 말씀대로 씩씩하게 잘 할게요. 성냥팔이 소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외치기 시작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러나 아무도 소녀의 성냥을 사주지 않았어요. 소녀는 갑자기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어, 성냥을 다 팔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텐데 어떡하지? 어느새 거리는 어둑어둑해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뜸해졌어요. 모두 집에 돌아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성냥파리 소녀는 길을 걷다가 밝게 불이 켜진 한 집을 보았어요. 성냥파리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집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따뜻한 벽난로 옆에는 푹신한 소파가 있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고소한 거위구이 냄새가 문틈으로 솔솔 풍겨져 나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엄마 아빠의 흐뭇한 미소가 보였어요. 저 애들은 정말 좋겠다. 아, 배고프고 추워. 성냥파리 소녀는 매서운 바람을 피해 작은 골목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은 꽁꽁 얼어붙었고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냥불 하나만 켜서 손을 좀 녹여야겠어.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치 성냥불이 밝게 타오르자 불빛 속에 커다란 벽난로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 따뜻해! 아, 따뜻해! 그런데 이내 성냥불이 꺼졌고 커다란 병난로도 사라져버렸어요. 딱한 개비만 더 켜보자. 성냥파리 소녀는 다시 한번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치익! 이번에는 환한 불빛 속에 맛있는 음식들이 보였어요. 식탁 위에는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거위와 달콤한 애플파이, 갓 구운 빵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맛있겠다. 한 입만 먹어봤으면. 그때 찬 바람이 휙 불자 성냥불도 힘없이 꺼져버렸어요. 맛있는 음식들도 사라져버렸지요. 성냥파리 소녀는 다시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치 불빛 속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는 성냥파리 소녀가 그렇게 보고 싶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할머니! 소녀가 할머니를 부르는 순간 성냥은 꺼져버리고 할머니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커다란 별똥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성냥파리 소녀는 할머니가 예전에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단다. 성냥파리 소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갖고 있던 성냥을 모두 꺼내 불을 붙였어요. 커다란 불꽃 속에 할머니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할머니 내 아가야 많이 춥지 가여운 내 아가 할머니 가지 마세요 나도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할머니는. 성냥파리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성냥파리 소녀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할머니의 품속에 안겼으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눈길 위에 쓰러져 있는 성냥파리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 옆에는 다 타버린 성냥개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고 했나봐요. 아휴! 세상에, 이 어린 것이 가엽기도 해라. 내가 어제 성냥을 다 사줄 걸 그랬어. 아유, 예이야, 미안해. <웃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몹시 후회하고 깊이 반성했어요. 성냥파리 소년은 따뜻한 할머니의 품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반짝이는 작은 별이 되었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델라와 짐은 가난한 부부였어요. 델라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더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려깊은 아내였어요. 짐은 무슨 일이든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착한 남편이었지요. 델라는 짐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식탁에 앉아서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지갑 안에는 1달러 80센트가 들어있었지요. 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선물을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겠어. <웃음> 델라는 속상해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델라와 짐은 비록 가난했지만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고 또 하나는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였어요. 델라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델라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얼굴로 서둘러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델라는 한참을 걸어서 시내에 있는 가발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발 가게 주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저,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어머나, 탐스러운 머리카락이군요. 20달러에 사지요. 델라는 뛸 듯이 기뻤어요. 델라의 긴 머리카락은 싹둑 잘려서 짧은 단발머리가 되었지만, 20달러를 손에 쥐고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나섰어요. 이 돈으로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사야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생각하며 선물을 사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델라는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찾았어요. 바로 짐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근사한 시계줄이었어요. 짐의 금시계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낡은 시계줄이 달려 있었거든요. 델라는 20달러를 주고 시계줄을 샀어요. 기뻐할 짐의 얼굴을 떠올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요. 집안 가득 근사한 음식 냄새가 퍼졌어요. 바로 그때 짐이 돌아왔어요. 짐은 델라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델라,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길고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짐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배고프죠? 어서 와서 저녁 먹어요. 델라는 태연한 척하며 평소보다 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왔어요. 어서 열어보세요. 델라. 나도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는데 내 선물 먼저 풀어봐요. 그럴까요? 델라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을 열어보았어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자마자 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짐의 선물은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머리핀이었어요.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나지 않던 그 머리핀이었지요. 이제는 짧아진 머리카락 때문에 그 머리핀을 꽂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델라는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시계줄을 꺼내 짐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내 선물이에요. 낡은 시계줄보다 훨씬 잘 어울릴 거예요. 짐은 시계줄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렀지요. 잠시 후 짐은 델라에게 빙긋이 미소를 지었어요. 델라, 우리 이 선물들은 지금 당장은 쓸 수가 없으니 잘 보관해 둡시다.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내 시계를 팔았어요. 짐과 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플랜더스의 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개한 마리가 짐이 가득 실린 수레를 힘겹게 끌고 오네요. 더위에 지친 개는 비틀거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무거운 수레를 끌었던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이놈의 개가 꾀를 부려! 개 주인은 발로 퍽퍽 차고 채찍으로 철썩철썩 마구 때렸어요. 에이 죽어버렸네! 놔두고 그냥 가자! 네로와 할아버지는 벨기에 북쪽 플랜더스 마을에 살아요. 우유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가던 네로가 길에 쓰러져 있는 개를 보았지요. 할아버지, 여기 개가 쓰러져 있어요. 누구한테 몹시 맞았구나. 집으로 데려가자. 네로는 상처입은 개에게 약을 조심조심 발라주었어요. 약을 발라줄게. 아파도 참아. 죽도 끓였어. 먹어봐. 개는 네로가 내민 죽을 허겁지겁 먹었지요. 네로는 개 이름을 파트라시에라고 지었어요. 네로와 할아버지는 파트라쉐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요. 파트라쉐, 네가 다나서 정말 기뻐! <웃음> 어느 날 아침, 파트라쉐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수레 앞에 섰어요. 파트라쉐, 수레를 끄는 건 힘든 일이야. 안 돼! 하지만 파트라쉐는 돕고 싶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어요. <웃음> 알았다, 알았어. 그럼 우리 같이 끌자꾸나. <웃음> 몇 년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늙고 병들어서 네로와 파트라쉐가 우유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딸랑, 딸랑, 딸랑 파트라시의 목에 단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파트라시, 힘들지?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네로는 파트라시의 목을 끌어안고 비벼댔어요. 네로와 파트라시는 힘든 우유 배달을 하면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네로가 사는 마을 근처에 안트베르펜 대성당이 있어요. 그곳에는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벽에 걸려 있지요. 네로는 그 그림을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네로는 돈이 없어서 그림을 볼수 없었지요. 저 아름다운 그림을 천으로 가려두었어. 부자들이 와서 돈을 내야만 볼수 있다니. 네로는 루벤스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네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을에서 열리는 미술대회에 나가려고 해요. 네로는 나무꾼 미셸 할아버지가 쓰러진 나무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때 본 모습을 기억했다가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지요. 그림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물감 살 돈도 없어서 연필로만 그려야 했지만 틈날 때마다 헛간 구석에서 조금씩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네로는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든지 그렸어요. 알로아를 그리는 것도 무척 좋아했답니다. 알로아는 네로의 단짝 친구이고, 방학간집 코제츠 씨의 외동딸이에요. 알로아, 내가 그림 그려줄게. 여기 앉아. 네로, 예쁘게 잘 그려줘. 네로는 알로아와 파트라 씨에게 꽃으로 만든 머리띠도 둘러주고 목걸이도 걸어주었지요. 풀숲에 앉아있는 알로아는 참 예뻤어요. 네로는 나무판 위에 수츠로 알로아를 그렸어요. 알로아, 엄마를 돕지 않고 여기서 뭐하고 있니? 갑자기 알로아 아버지 코제츠 씨가 다가왔어요. 코제츠 씨는 알로아가 네로랑 만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네로가 가난하고 부모도 없는 아이이기 때문이지요. 다시는 우리 알로아를 만나지 마라! 코제츠 씨는 네로가 들고 있던 나무판을 확 빼앗았어요. 네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꼭 훌륭한 화가가 되어 당당하게 알로아를 만날 거야. 어느 날 알로아 내 풍차 방앗간에 불이 났어요. 네로가 길거리에서 주운 인형을 코데트 씨 몰래 알로아에게 주었던 날이에요. 네가 어두워진 뒤에 방앗간 둘레를 어슬렁거렸지 네로가 우리 방앗간에 불을 질렀어요 코제츠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억지를 부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코제츠 씨 말만 믿고 네로에게 시켰던 우유 배달일을 더 이상 맡기지 않았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집집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고,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뭉개뭉개 피어 올랐지요. 내로가 사는 오두막집만 몹시 춥고 캄캄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네로와 파트라시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웃음>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저 혼자 두고 죽지 마세요. <웃음> 네로는 무섭고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파트라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웃음> 네로와 파트라시는 집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어요. 네로의 마지막 희망은 미술대회에서 자기 그림이 뽑히는 거예요. 드디어 미술대회 결과를 알려주는 날이 왔지요. 네로는 열심히 자기 그림을 찾아보았어요. 아, 없어! 내 그림이 없어! 파트라쉐! 모든 게 끝났어! 사랑하는 파트라쉐! <웃음> 네로는 흐느끼면서 파트라쉐를 꼭 끌어안았지요. 뜨거운 눈물이 파트라시의 이마에 뚝뚝 떨어졌어요. 네로와 파트라시에는 눈을 맞으며 무작정 걸었어요. 갑자기 파트라시가 걸음을 멈추고 코를 킁킁하더니 눈 속에서 지갑을 끄집어냈어요. 오! 코제츠 씨 이름이 쓰여있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네로는 코제츠 씨 집으로 갔어요. 파트라셰가 지갑을 찾았어요. 그러니 우리 파트라셰를 좀 맡아주세요. 사랑하는 파트라셰, 너까지 얼어 죽게 할수 없어. 여기 있어야 해. 네로는 파트라쉐를 꼭 안아주고 서둘러 어디론가 뛰어나갔어요. 지갑에 있는 돈은 코제츠 씨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나빴어. 날이 밝으면 네로를 만나러 가야겠어 코제츠 씨는 네로한테 심하게 대했던 걸 뉘우쳤어요. 파트라 씨에게 먹을 것을 듬뿍 주었지만 파트라 씨는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닫힌 문 앞에서 컹컹 짖으며 달아날 궁리만 했지요. 문틈이 조금 보이자 파트라 씨는 문을 밀치고 뛰쳐나갔어요. 파트라쉐는 있는 힘을 다해 휘몰아치는 눈 속을 달리고 또 달렸어요. 파트라쉐는 대성당 안에 쓰러져 있는 네로를 찾았어요. 지친 다리를 끌며 다가가 차디찬 네로의 얼굴을 핥았지요. 아, 파트라쉐! 네가 왔구나 네가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파트라 씨 고마워 파트라 씨의 눈에도 큼지막한 눈물 방울이 맺혔어요 아 파트라 씨 저기 봐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보여. 네로와 파트라시는 조금씩 얼어가는 몸을 서로 끌어안았어요. 둘은 차디찬 돌바닥에서 끌어안은 채 영원히 눈을 감았어요. 홀래 할머니 어느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새 엄마와 의붓 여동생과 함께 셋이 살았어요. 언니는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게으르고 심술 맞았지요. 새엄마는 언니에게 하루 종일 힘들고 굳은 일을 시키고 여동생만 예뻐했어요. 뭘 꾸물거려? 설거지가 끝났으면 얼른 청소도 하고 시도 뽑아야지! 언니는 잠시 앉아서 쉬지도 못했어요. 하루는 언니가 물레로 실을 뽑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실패도 빨갛게 피로 물들었어요. 언니는 실패를 우물물에 씻으려다가 그만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새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지요. 냉큼 가서 실패를 건져오지 못해. 언니는 밥도 쫄쫄 굶은 채 실패를 찾으려고 우물 속에 뛰어들었어요. 우물물에 빠진 언니가 깜빡 정신을 잃었는데 어디선가 진한 꽃냄새가 솔솔 느껴졌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눈을 떠보니 주위는 온통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어요. 몸을 일으켜 꽃밭 사이로 난 작은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디에선가 고소한 빵 냄새가 솔솔 났어요. 우와, 맛있는 빵 냄새! 아, 배고파! 언니가 가마 속을 들여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마 속에서 빵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앗 아, 뜨거! 앗 아, 뜨거! 아, 제발 꺼내주세요. 까맣게 타버릴 것 같아요. 정말? 그래, 내가 빨리 꺼내줄게. 언니는 빵 주걱으로 빵을 하나하나 꺼내주었어요. 언니는 또다시 오솔길을 걸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어요. 그런데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과나무는 언니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어휴, 살려줘요. 무거워서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제발 사과 좀 따주세요. 언니는 이번에도 사과를 다 따주고 길을 떠났어요. 그때 저 멀리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언니는 오두막집 곁으로 다가가 창문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암니가 대문짝만한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는 겁이 덜컥 났지요. 예야, 나는 홀레할머니란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꾸나. 너는 기털이 펄펄 날리도록 내 이불만 잘 털어주면 된단다. <웃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언니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오두막에 머물기로 했지요. 자, 오늘도 힘차게 털어보자. 에잇! 부지런한 언니는 아침마다 깃털이 펄펄 날리도록 이불을 털었어요. 그러면 온 세상에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지요. 부지런한 언니는 눈 내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홀래 할머니는 언니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언니는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할머니 이곳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고 싶어요. 오냐 오냐 나를 잘도와줬으니 돌려보내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홀레 할머니는 언니를 커다란 문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언니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홀레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착한 딸에게 황금비를 내려라! 그러자 하늘에서 황금색의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지더니 언니의 온 몸을 흠뻑 적셨어요. 언니의 옷과 신발, 모자와 앞치마까지 모두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변했지요. 그동안 일해준 보답이란다. 착한 딸아, 잘 가거라.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홀레 할머니는 실패도 돌려주었어요. 커다란 문이 열리는 순간 부지런한 딸은 어느새 우물 밖에 서 있었지요. 새엄마와 마음씨 고약한 동생은 온통 황금투성이가 된 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얘, 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왜 네가 황금을 입고 있는 거야? 새엄마가 꼬치꼬치 괴물었어요. 마음씨 착한 언니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도 가서 얼른 황금을 받아오너라. 난더 많은 황금을 얻어올 거야. 새엄마는 게으른 여동생의 등을 떠밀었어요. 게으른 동생은 실은 뽑지도 않고 일부러 가시나무로 손가락을 찔러서 실패에 빨갛게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피묻은 실패를 우물에 던지고는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게으른 여동생도 빵 굽는 오븐을 만났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제발 꺼내주세요. 까맣게 타버릴 것 같아요. 빵들의 아우성에 게으른 여동생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웃음> 너무 뜨겁잖아. 수검댕이 손에 묻으면 어쩌라고? 그러고선 그대로 지나쳐갔어요. 얼마 뒤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만났어요. 아유 무거워. 무거워서 발이 부러질 것 같아요. 사과 좀 따주세요. 게으른 여동생은 심술 궂게 대답했어요. 힘든 건딱 질색이라고 떨어지든가 말든가. 흥. 게으른 여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게으른 여동생은 금세 홀레 할머니의 오두막을 찾아 냈어요. 앞니가 대문짝만한 홀레 할머니를 보고는 다짜고짜 할머니의 일을 돕겠다고 했어요. 뭐든 시키세요. 저만큼 일 잘하는 아이도 없다니까요. <웃음> 그래, 그럼 매일 아침 깃털이 펄펄 날리도록 이불을 세차게 털어야 한다. 게으른 여동생은 처음에는 홀래 할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어요. 난 번쩍이는 황금을 왕창 받아서 돌아갈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게으른 여동생은 슬슬 꾀가 났어요. 아, 졸려. 조금 더 자야지. 이불은 무슨... 아... 게으른 여동생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깃털 이불을 달달 털지도 않았어요. 하루 종일 먹고 자며 빈둥거렸지요. 홀래 할머니는 게으른 여동생에게 화가 났어요.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웃음> 네 알겠어요 할머니. <웃음> 게으른 여동생은 홀레 할머니를 따라가며 속으로 좋아했어요. 곧 황금비가 내릴 차례니까요. 게으른 여동생이 커다란 문 앞에 서자 황금은커녕 하늘에서 시커먼 기름이 콸콸콸 쏟아져 내렸어요. 그게 바로 네가 일한 몫이지. 잘 가거라. 홀레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다란 문이 닫혀버렸어요. 게으른 동생은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채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엄마! <웃음> 게으른 여동생은 그날부터 박박 문질렀지만 시커먼 기름은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욕심 많은 여동생은 죽을 때까지 고약한 냄새를 풀풀 풍기며 살았대요.